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펠릭스에요 지난번까지는 요 이렇게 비치테이블을 만들었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어, 그 주변 배경을 만들어 놨고요 자 이번에는 어, 파라솔을 만들 거예요 파라솔을 몇 가지 방법으로 만들게요 뭐 제일 쉬운 방법 일단은 어, 스피어를 하나 불러와 가지고요 엑스레이 모드를 볼게요 스피어를 불러와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어, 숫자 패드에 1번 키 눌러서 정면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없애버릴게요. 딜리트, 볼테시스 여기 여기나마 볼텍스라고 되어 있고, 딜리트 키 누르면 볼테시스라고 되어 있죠. 볼테시스는 이 볼텍스의 복수형이에요. <웃음> 일단 지울게요 delete Vertex. vertices 네. 그냥 저는 vertex라고 그럴게요 자 우산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음 우산은 이렇게 살이 몇 개가 있고 그 사이는 평평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못 만들었네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Shift A mesh 중에서 스피어를 불러오는데 세그먼트가 여덟 개로 할게요 여덟 개그 다음에 이 링은 몇 개로 할 거냐면 지금 16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숫자를 좀 늘릴게요 24 네, 그렇게 해 놓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어, 정면에서 봐요 넘버패드에서 넘버, 키, 넘버 패드에서 1번 키 눌러 갖고 정면에서 보고 이만큼을 지울게요. 딜리트, 볼텍스, 아이고 딜리트, 볼텍스. 네, 그리고 엑스레이 모드 지우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라솔 같죠. 그냥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파라솔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뭐, 혹시 다른 데응용할 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서클을 만들어 오고요. GX 있죠? 왼쪽으로 끊을게요. 아이고. 잘못됐다. 다시요. 10대의 서클을 하고요. 음, 볼티시스가 8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옮길게요. GX. 네. 이렇게 놓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시켜요. 2 e. 그 다음에 다시 extrude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s 어디까지? 0까지요. 0번. 네, 그럼 가운데로 완전히 모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산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modifier에서 modifier에서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래져요. 그러면 대충 이제 모습을 가다듬으면 되는데, Alt 키 누르고, 엣지로 바꾼 다음에 Alt 키 누르고, 요 엣지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전체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모양 박가면서 스케일로 작게 해주고, 높이를 낮춰주고, 벤체를 잡아서 GZ 맞춰주 네. 이렇게 우산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팔각형 모양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얘는 팔각형 모양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잠깐만 요거 높여줄게요 네, 그냥 동그란 바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산살 어, 우산살 느낌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었죠 이 베지어 커브의 특성상 이 선이 선이 가까이서 두 개가 되면은 그쪽에 모서리가 생겨요 이, 이렇게요 이렇게 가까운데 엣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각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b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베베를 만들면 그쪽에 이렇게 각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자, 얘를 알트키 누르고 예, 알트키 누르고 아, 시프트 하고 같이 눌러야 되겠네요. 다 잡으려면 예, 예, 얘를 잡고. 이 엣지에 엣지 크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주름을 만든다라는 뜻이래요. 어, 주름을 만드는 방, 그니까 이, 이 엣지를 어, 기준으로 주름을 만들라는 뜻이니까, 주름을 만들라는 뜻이니까, 그냥 그 값을 키워줄게요. 음, 엣지에서 엣지 크리스. 네. 빨개졌죠? 좋다. 이거를 최대한 강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보면은, 네, 오른쪽과 똑같이 이러는 우산살 느낌의 어, 자죽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요만큼만을 떼어내서 조금 더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산에 보면은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느낌 나는 우산 이런 걸 만들려면은 요만큼만 만들어서 어, 어레이로 돌려주면 돼요. 그것까지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일단 면을 잡고 얘네들만 잡을게요. 예, 예, 예. 얘만 남기고 뒤에 걸다 지울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I 키 눌러서 인버스 시키세요. 그다음에 딜리트 페이스. 네, 그럼 요만큼만 남았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 꼭지, 이 꼭지점이 정중앙이 있어요. 음, 만약에 정중앙이 없다. 정중앙이 없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움직여볼게요. 정중앙이 없다. 그럴 때는, 아, 없어도 되겠네요. 지금 이, 이오브젝트의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 끝에 점으로 잡혀 있, 있네요. 음, 그럼 뭐, 별 문제가 없죠 예 오리진이 끝점이랑 일치가 됐네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형된 거를 돌리면 돼요 이게 8조각이니까 한 조각이 45도 겠죠 그냥 Shift D R R 7번에서 탑, 탑 뷰를 보시고요 R 45도 <웃음> 반대로 돌었네요 Shift-D, R, 45도 그럼 요거 두 개를 잡고 Shift-D, R, 90도 Shift-D, R, 90도 그 다음에 Shift-D, R, 45도 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둥그러진 파라솔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얘네가 다 각각이네요. 전체를 잡아서 Ctrl J. 네. 어떤 걸 선택하셔도 돼요. 음, 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얘 그러니까 하나 있었을 적에 이걸 어레이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레이는 음 일단 엠프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엠프티를 하나 만들게요. 엠프티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이 커서를 이 오리진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에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오리진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스냅이 있어요. 커서를 셀렉트 한 오브젝트로 갖고 와라. 그러면 이 오리진에 가서 딱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에 Shift A 하고, 음, Shift A, Shift A 하고, MPT를 어 하나 불러올게요. 네, MPT가 여기 가서 생겼죠? 자, 그러면, 일단, 엠프티의 엠 t 의 스케일이 일단 1이어야 되는 것도 확인하고요 얘의 스케일이 1이어야 되는 것도 확인을 하세요 음, 그 다음에 얘의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불러오세요 그러면은 이 릴레이티브 오프셋이 디폴트 값이라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오브젝트 오프셋을 할 거고요 그 오브젝트는 이 엠프티가 될 거예요 엠프티. 그 다음에 지금 어이 어레이의 숫자가 지금 두 개예요 이게 지금 두 개인데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얘를 조금 비틀어 볼게요 R 어, 회전시킬 건데 Z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Z 네 이렇게 해서 45도 됐죠? 딱 맞게 돌았죠? 그러면 얘를 두 개만 음. 할게 아니라 네 개, 4 개, 5 개, 6 개, 7 개, 8 개. 하고 어플라이. 시키면은 이제 MP는 없어도 돼요. 딜리트 할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라솔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저는 일단 요걸로 완성 을 오늘 파라솔 완성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서가 이 파라솔의 정중앙에 있죠. 아주 잘 됐어요. 여기다가 실린더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실린더 자, z축은 그대로 두고 x축 y축만 줄일 거예요. 스케일 시프트 z하고 줄여주죠. 그럼 짧은 기둥이 되죠. 자, 편집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E 사고 작게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위로 네 넘버패드에서 1번키 눌러서 정면에서 보고 조금 낮춰줄게요 GZ 네. 다 됐네요 그 다음에 기둥이랑 우산이랑 컨트롤 J 합쳐줄게요 그 다음에 이 피치 테이블 위로 갈게요 GX 근데 이렇게 볼텍스 모드에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제 위치를 갖다 놔줄게요 GX, GY 네. 짠 어떤가요? GZ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파라솔이 큰게 좋겠죠 네, GZ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죠 렌더링 모드에서 볼게요 엑스레이 모드 끄고요 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고 자, 그러면 얘의 모서리를 없애는 좀 부드러운 작업을 할게요 오브젝트에 쉐이드 스머스 딱 됐네요 이제 색깔을 넣어볼까요 주로 무슨 색이죠 이 파라솔은 하얀색하고 붉은색이겠죠 일단 하얀색을 기준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하얀색인데 러프니스 비닐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러프니스 줄이고요. 뭐그 밖에 줄일 건 없겠네요. 그 다음에 메테리얼을 어, 또 하나 추가해요. 추가하고 여기는 여기서 어, C 키 눌러서. 키 누르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스페이키 누르고 이렇게 네. 잡아 갖고이네들을 음. 아니죠. 얘네들을 새로운 메트리얼로 해서 어사인 을 시켜 주세요. 어사인 해 주고 걔네들의 색깔은 빨간색이 파라솔의 기둥의 색깔이 이상해졌네요. 자, 기둥의 색깔은 위에 있는 매트리얼과 같은 걸로 해줄게요. Ctrl L 해서 기둥 전체를 잡아주고요. 여기는 이 매트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얀 예쁜 파라솔이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많이 한것 같죠? 네, 오늘은 이렇게 파라솔을 완성한 것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